우선 나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줬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나를 포함하여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세요. 설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집단 의식 여러분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진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수년 동안 집중한 덕분에 하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그 주파수로 우리와 통화를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좀더 선명히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근원에너지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근원에너지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 연장이지요. 하지만 매일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은 일부러 만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참자 Who you are 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진동 주파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런 방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물질의 언어로 규정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더에게 귀속말을 해주고 그것을 에스더가 되풀이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강 뭉치들을 주면 에스터가 그에 맞는 물질 언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끌어당김에 다른 포인트들에서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분이 고약한 상태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건 근원 에너지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물질의 자취를 따라 생긴 생강 뭉치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높은 주파수에 튜닝을 하되 일관성을 갖고 영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튜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보다 더 쉽게는 설명할 수가 없군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 어느 정도 이 일을 할수 있지만 꾸준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또한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포럼에서는 청중의 기대 덕분에 그녀가 우리를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욕망이라는 원동력에 부응하고 그러면 에스더는 우리의 진동을 우리의 암을 당신들의 언어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높은 고주파 진동들의 집단이군요 하느님과 동등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까? 인간들은 우리를 규명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규명하려고도 애를 많이 쓰고 있지요 그리고 한때 몸 안에 있다가 지금은 다시 비물질로 돌아간 존재들을 규명하려고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한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라서 이 하나의 연속체인 삶을 뒤틀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네가 이몸 안으로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 가며 잘 살건 못 살건 그렇게 살다가 이 몸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당신들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더 이상 물질 몸 안에 있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근원 에너지가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그것에 직접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말하지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라고 우리는 잠시 인간 경험을 하고 있는 무한한 영적 존재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멈춰서서 성질을 부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높이 나는 진동 상태로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은 영감이 흐르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원에너지의 연장입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이 명료함과 열정을 느끼는 때이고 여러분의 타이밍이 딱 들어맞는 때이고 여러분이 최고로 재미를 맛보는 때이며 여러분이 최선의 상태를 느끼는 때이지요. 여러분은 자기 현실을 몸소 창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계속 반응하는 진동 주파수를 내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깨어있는 순간에 여러분은 자신의 끌어당김 포인트를 창조하지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한테 오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동을 내뿜고 그 진동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돌아가는 진동 원반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할때 같은 진동을 하는 사물들만이 원반 위에 여러분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원반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바뀌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들을 가지고 원반을 선택합니다 행복감이나 사랑이나 자유 또는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이나 절망으로 느껴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원반 위에 서 있는지를 알 수도 있겠지요. 성질 고약한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으면 성질 고약한 원반 위에 서 있는 거지요. 그들이 여러분과 만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들의 완벽한 진동 파트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동하면서 돌아가는 원반들 위에 의식적으로 자기를 세워둘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신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감이란 무엇인가 수년 전 나는 불어넣다 inspire와 영안으로 인스 spirit 이두 단어로 된 영감 인스퍼레이션 이라는 책을 썼어요. 2000년 전 지구별에 파탄잘리라는 위대한 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말했지요. 내가 어떤 큰 목적 어떤 특별 프로젝트에 의하여 영감을 받으면 내 모든 생각이 사슬에서 풀려난다. 내 마음이 한계를 넘어서고 내 의식이 사방으로 확장되고 그리하여 새롭고 크고 놀라운 세계 안에 있는 너를 보게 된다. 그는 또 이건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 내가 영감을 받으면 속에 잠들어 있는 힘 재능 탤런트가 살아나고 너는 내가 평소에 꿈꾸던 너보다 훨씬 위대한 인간으로 되어 있는 너를 보게 된다 고도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거의 하느님, 근원, 도, 신성한 마음이라고 또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당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근원 에너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최근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은 주파수가 가장 높은 존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바로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끌어당긴 포인트의 원동력이 작용을 멈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제의 잘못이나 그날의 할 일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정렬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여 약간이라도 원동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언제나 깨어서 지켜보는 근원에너지의 의식에 파장을 맞추게 되지요. 하지만 그건 그냥 일어나는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여 그 정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밖에 는더잘 설명할 수가 없군요. 달리 말하면 근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이 근원의 현존에 깨어 있을 때 근원과 여러분의 정렬을 방해하는 진동을 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존재를 가리켜 사람들이 마스터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그럴 수 있어요. 집중의 마스터가 되는 것 말입니다. 화건에 관하여 나는 나인 나 I am 진술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인 나는 근원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생각으로 나는 강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약한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나는 강하다고 라는 요엘서의 한 구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나는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당신이 쓰는 모든 주제가 실은 당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강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입으로 나는 강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막대기의 어느 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이 진동상으로 실제 계속하고 있는 어떤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 반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지금 그 화건과는 행동으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진동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로써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 열심히 애써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확언은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확언을 할때 진실로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속으로 뜻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 느낌에도 반응하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당신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당신이 그렇게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면서 입으로 강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크게 하면 할수록 우주는 당신이 느끼지 않거나 믿지 않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알아듣지요. 당신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건 마치 카누를 메고 강으로 내려가 그것을 물에 띄우고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서 애써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뭔가를 이루려면 그에 마땅한 고생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마련해 주지요. 당신은 근원 에너지이고 거기에 편안함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이에요. 당신은 자신이 언제 그 편안함의 궤도 위에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언제 거기에서 벗어나는지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이 그 궤도 위에 있다고 공헌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주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더그 위에 있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지요. 낮잠 한숨 자는 게더 나을 때가 있답니다.